안녕하세요 김윤지입니다 어, 잘 지내고 계셨죠?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소셜 네트워크를 팔로우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힐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어, 동생이 작년에 결혼을 해서 그 집에 처음으로 올 추석에 다들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손편을 빚지 않을까? 짠! 진짜 다이어주나요 어, 베스트리 네. 괜찮다 <웃음> 이뤄주세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빈것 같아요 이게 건강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<웃음> 네. 제가 여기 넣은 소원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윤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귀요미 베스티리